이거 또 쓰러졌어? 사람도, 근데 방금 손 다치다 먹는데 시간차 주문했그래그래시고 우리 일 안하냐? 네, 네 밀크티랑 동륜형 어떤 걸로 드릴까? 동링차 아이스로 드릴까요? 카드 받았습니다 선입선출 뭐야냐일 안하냐? 월급 받고 싶으면 빨리 계좌번호 보내라 뭔 애들이 일을 하는데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냐? And leave me empty baby was that e y r i l o 장터구 법이요? 응. 그 초코 위에 있어 기요 아아... 아아... <웃음> <웃음> 짠날라래 열심히 했어 쉬지 않고 일을 해야지 나 때는 그랬다고 꼰대래요? 꼰대라 부채는 없는 가요 부채요? 부채 없어요 근데 진짜 한번 택배 요 잘생겼어요 난네가 싫다는 거야 나는 여기 있기가 싫어 너네 때문에 너 퇴근 5분 전인데 소감 한마디 어, 가라. 오늘은 1월 3일 평일이죠. 확실한 건, 확실한 건 말이에요. 명절보다 평일이 사람이 많습니다. 집에 갈 거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아니야. 같이. <웃음> 일단, 일단 <웃음> 갔다 올게요. 지금. 왜게왜 갔다 아니 달려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나왔구나. 아, 고생하셨습 <웃음> 성적이지 않나요? 정이 넘치는 거의폐집 사장님 수준인데요? 거의 뭐 이게 뭐야 어. 이렇게 이렇게 쓰러야 될것 같으나 어.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칼질할 것 같아 이간사다 저렇게 칼질을 허세가 <웃음> 움직이더라고 <움직인구나>. 뭐라고? <웃음> 왜 이렇게 했는지요? <웃음> 절대 금액이잖아 좋은 거지 분명히. 오늘은 몇 시간째 일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제희가 오늘 아침 9시에 나왔습니다 <웃음> 아침 9시에 나와서 지금 몇 시죠? <웃음> 5시요 맞아요. 음,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원래는 너네가 오후 퇴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웃음> 가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하니 아니요 거고. 아니요. 다 아니요. 그랬으면 벌써 갔지? 아니요. 의자. 술 먹었지? 무6소리야 그치? 너왜 맨날 술 먹냐? 단일이 2,400원인데 누가 자꾸 왔에데 술을 매겨야? 좋은 친구라니까. 나도 돈 없어. 제일 돈 많은 게 도미 누나 어? 어디? 어, 그래 맞아. 나 하루에 17시간씩 네, 일하면서 동방석에 아, 앉아있어. 돈그지하로 샤워하고 그럼 해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해고어 월급 받으면 뭐할거냐 저요? 저희, 저희 돼지고기 먹으러 어요너거 아, 아, 아, 뭐. 저요? 적금 넣어야죠 빨리 와... 넌 뭐한다 그랬지? 술 먹는 거 너는? 돼지고기 먹으러 먹어야뭐 먹었다고? 사장님이 뭐 사줬다고? 아니 사장님이 마트를 가셨는데 근데 마침 다들 저녁을 안 먹어서 길어 빨리 결론부터 얘기해 족발, 초밥 너왜입꾹 닦고 먹느냐? 아 같이 먹었잖아 안 먹는다 했는데 다먹어놓 있으니까 먹게 되더라고 <웃음> 버팔로잉의 족발에버 너네 둘이 그, 아니죠 사장님이랑 사장님, 같이 사장님이 같이. 밥을 안 드셔가지고 하루종에 다 같이 먹었다고 그래 있었거든. 다 같이 즐거운 밥을 아... 시켰어요 맛있었어? <웃음> <웃음> 아니요 너무, 진짜 저는 그리라고 출발 아 그래? 저는 돼지예요 <웃음> 이목구비가 없어요 아 그래? 아니 제, 어떻게 생겨? 생겨. <웃음> 무료 봉사 고마워 바이바이 아 진짜 와대단 애들이야 진짜 그냥 와서 일해주고 그냥 가는 애들이 어딨어 세상에 Wanna get it right with you, but if we try to talk about it our history says we'll just argue